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오늘은 음, 엔드라이브를 뒤져보다가 옛날 옛적에 찍은 영상을 발견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머리 길이나 색깔 이런 걸 봤을 때는꽤 오래됐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슈퍼주니어 데빌 앨범 포스터부터인데요 대충 저쯤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앞머리를 자르는 영상인데요 앞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저기 뚜껑에서부터 머리를 한번 싹 쓸어옵니다 그런 다음 앞머리 부분을 나눠서 네, 귀 뒤로 넘어갈 부분만 나눠서 이렇게 넘겨 놓습니다 지금 저쪽 귀를 보면 귀에 피어싱이 있는데 지금 아마 다 막혔을 거예요 몇 시간 한지도 모르 돼서 잘 모르겠네. 이렇게 자를 부분만 남기고 귀 뒤로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빗으로 가운데로 빗어주고요. 아 어, 근데 머리 색깔 되게 예쁘게 잘 나갔네. 여러분 이거 셀프 염색입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살겠죠. 앞머리는 한번 자르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잘 보고 양 조절도 잘 해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되죠 어우 머리색 예쁘다 염색하고 싶어 <웃음> 예전 영상이라 그런지 손톱에 네오분 색상 컬러도 있고 다 벗겨졌네요 나도 저렇게 칠할 때가 있었구나 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싶을 때 가위를 들고 와서 머리를 잘를 준비를 합니다 무슨 분홍색으로 깔맞춤을 했네? 머리도 분홍색이고 가위도 분홍색이 자. 자릅니다! 삭독삭독 잘라라! 앞머리 응. 잘랐어요 앞머리를 셀프로 자를 때는 일단 자기가 원한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잘 나가면서 수정을 할수 있는데, 음, 머리카락을 왜 보여주는 거지? 이만큼 잘랐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어, 길게 잘랐으면 다시 짧게 자르면 되지만, 애초에 짧게 잘라버리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살짝 길게 자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1차적으로 음, 가운데를 댕강 잘랐으면 이렇게 눈이 막 찔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본 어, 왼쪽 앞머리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오른쪽 앞머리를 왼쪽으로 넘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눈 옆에 한번 넘겨버니다 그럼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겠다 예상이 되니까요 잘라버린 앞머리를 잘 다듬어 봅니다 이게 거울 없이 자르니까 계속 저렇게 카메라에 대고 얼굴을 들이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참으세요. 그리고 이제 옆머리랑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옆머리를 어느 정도 살짝 빼줍니다. 귀 뒤에 넘어갔던 머리를 다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이으로있어서 비어있는 앞머리 부분을 채워줍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염색도 셀프로 하고 탈색도 셀프로 하고 앞머리 자르기, 어, 이제 초블럭일 때는 바리깡으로 아예 블럭 밑에 부분 다 밀어버리고 혼자서 잘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머리를 좀 길러볼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머리는 자를 일이 고 앞머리도 그냥 애초에 짧게 잘랐다가 길러버리고 이러니까 이때 실력이 다 태화가 여하튼 자연스럽게 연결된 머리들을 다 내렸어요 그럼 다시 앞머리를 아까 얘기했던 왼쪽 앞머리는 오른쪽으로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랐던 앞머리 길이 정도를 잘라줘요 된강운 그럼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생기고 반대편 머리도 당겨서 발라요! 네 이렇게 머리를 잘라줘요. 빗으로 꼭 빗어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안그러면 나중에 한두 가닥이 눈을 계속 찌르더라고요 계속 빗고 정리하고 하면서 괜찮은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때 그리고 머리가 아예 뒤통수에서부터 오는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어 이거 정리를 더욱 더잘 해줬어야 해요 없는 앞머리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양 조절 잘못하면 이제 혼자 앞머리 가발 쓴 것처럼 굴룩되는데 그때는 고등학생 때어서 내 영상은 없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얼굴을 들이대는 이유는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른 게 아니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졌으면 원하는 만큼 다듬어줍니다 저렇게 누르시면 은 처피뱅을 원치 않은 첫피병을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눌러서는 하지 마세요. 오 가발 같다. 어디서 본건 있어서 세로로 세워서 숱도 한번 쳐줍니다. 오 머리색 정말 예쁘다.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털을 털어주죠. 그래 눈을 안 찌르니까요. 머리카락 정리하는 부분은 조금 빨리 돌려 볼게요 짜잔 앞머리 자르기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